기억이 나는데 뭔가 어 드디어 다 드디어 다했다 어 추억의 등풀상자 떴어요 아까 누구였냐 떴네요 추억의 등풀상자 왜 어, 이게 뜨네 오 어, 등풀 이게 떠주네 개꿀 한번 이제 드디어 이거 까보도록 할게요 야 근데 어떤거였냐 어떤게 그, 그거냐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등풀 받고 오늘 한번 가봅시다 개꿀 등풀 떠주고 추억의 딩풀상자랑그 다음에 소원상자 이거겠지? 어아 맞죠 맞죠 어 그때 공격적으로가 거의 이제 챔피언스급이었는데 그 뒤로 계속 하시다가 점점점 멘탈나가셔가지고 아야 그때 너무 늦은 시간이 어가지고 근데 왜 스타미터 오케이 일단 이어 커보자잇 어차피 이거 다주는거고 음, 멀티 등불상자 어, 오늘 얼마 안들 것 같기도 해 느낌이 이거 다 받고 스페셜 코치 한번 나중에 받으면 되고 1억부터 10억도 있고 이거 있고 위에 있는게 일단 나온거거든요 이것부터 한번 가보자 8천부터 제일 소소하게 8천에서 8 0 이거는 솔직히 8 5 0 0뛸거에요 아마 음. 잘 나옵니다 1억 더 주자 음 1억에서 10억 이거 저가 봤을 때한 2억 2억 떠주나 오 4억 4억이나 떠줘 어, 벌써 한 6억 떴죠 음. 6억에서 나 여기서 진짜 토츠 4강 안 바란다 나 그냥 8강 하나만 주라 진짜 주마 하잖아 벌써 지금 한 7억? 7억 떴으니까 본캐버리고 부캐파스팀 맞추셨어요 9억? 아니다 한 10억정도? 지금 한 10억? 아 지금이다! 자 10억 떴고 여기에서 100억만, 아 100억이래. 일단 또 주지. 아, 8억 떴는데 지금 15억 떴거든요. 이게 맞나 싶다. 15억. 아. 아, 진짜 가격이 너무. 어, 여기에서 이렇게 떠 주면은. 자, 지금 현재 23억이에요. 오히려 여기서 더잘 떠주네. 3카. 23억. 어, 23억 정도면은 나쁘지 않게 먹었다. 라고 볼수 있네요. 음. 하, 진짜 너무 안 준다. 일단 개꿀. 음. 아니, 오히려 저기에서 더 좋은 게 떠. 아, 아 이건 좀 아이잖아. 아니. <웃음> 아 진짜 뭐냐 내운 이거는 팔려면 은한몇 년이 걸릴 것 같거든요 저는 일단 묵혀두고 사막에 팔고 스탐도 이렇게 팔고